괜찮네 응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어? 잠깐 이거 먹을 수 있나? 우리가? 굴? 나이스 내가 먹어 뭐... 아 근데 다 너무 무채됐다 뛰어 뛰어 뛰 아 망했다 아 망했어 어 어디까지 가어난 와. 어? 난기와어 어디까지 가 어? 난 와. 어, 어, 어, 와우 천천천천천천 아씨 아자자자어뭐 안돼 안돼 오! 그러니까, 아뭐아지 아, 어, 뭐, 아, 아이씨 아이 뭐야 지뢰 <웃음> 이 뭐야, 죽었어요? 아, 죽었대. t years later. 붙어야 지 맞으니까 저 무조건 먹어야 돼. 야, 팔로 어됐어 네. 뭐, 구한 바탕 했나 본데 벌써? 아, 운석 떨어진 거야? 석떨어 <웃음> <웃음> 아, 펭귄 이 있네. 내 유인할까요? 내가 유인할게. 아, 아, 아, 아, 아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<끝> <끝> 어? 어? 뭐야? <끝> 한발더아 한발만 더! 아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<끝> 야이 자식아이 야시 나이스 이제 시간 아 아, 이저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어디로 가려고? 어? 갑 법? 어, 잘해? 아, 씨. 어, 왕폭탄? 아이씨. 어, <웃음> <웃음> そ대